저는 강아지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강아지 국가는 동물 행성 안에 있는 나라예요. 진짜 평안하고 죽어보다물명이더 발전했어요. 죽어보다 물명이더 발전해서 강아지들 아이큐도 제일... 진짜 높아요. 많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번호순이 천 초... 제일 강한 가능한... 초능력 순위 학교도 진짜 많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력 아무튼 참 많지요. 저는 우리 행성이 참 좋고 수도는 샤르덕 보여요. 그리고 인구수는 세수도 없이 이 세상 차원 모두 다 원자 있죠? 그 원자를 모두 세안수에 세운수에 세안 어, 1억 배는 넘는 인구수예요. 그리고 강아지 국가에서 한국으로 간다면 지금이 1월 16일이니까 그런데 강아지 국가는 6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정반대죠 한국이 여름이라면 강아지 국가는 봄이에요 봄 저는 우리 행성이 너무 좋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좋지요 저는 샤르덕포에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샤르덕포는 너무 발전된 도시이긴 하지만 사람.. 아니 강아지들이 좀 인성이 안 좋긴 해요 그래도 샤르 덕분엔 좋은 강아지들도 상담 위로 그리고 우리 강아지 국가대통령은 안고에요 앙꼬 안고. 샨앙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은 진짜 좋은 대통령이에요 스패니엘.. 스패니엘 대통령이에요 스패니엘 대통령 그 대통령은.. 어.. 솔로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커플들도 행복하게 만들었고요. 솔로들 무게에도 친절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만난 적이 있죠. 학교에 대통령에 오셔서 한 적도 있어요. 진짜 진짜 좋은 대통령이지요 그리고 강아지 국가의 외국가를 불러 볼까요? 국가를 까 음, <무워> 음. 그리고 우리는 육봉 초등학교에 다녀요. 이 땅이 워낙 넓어서 학생수도 2억 명인, 아 2억 마리인 거예요. 신기하죠? 강아지 국가는 최고의 나라예요. 그리고 국기를 감상해 보세요.